살은 왜 찌는 걸까요? 먹은 만큼 소모하지 못해 남는 칼로리가 지방의 형태로 몸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찝니다. 그렇다면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모할 만큼만 먹습니다. 둘째, 먹은 만큼 소모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찝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잘 안될까요? 첫째, 소모할 만큼 먹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무의식 영역으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맹수나 자연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하다가는 거기서 처참한 체온을 맞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 뚜껑을 만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겁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뭐지? 뜨거우니까 손을 치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손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냄비 뚜껑을 만졌을 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뚜껑에서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됩니다 과식이라는 식습관이 무의식 경영에 자동화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됩니다 얼마를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이... 다이어트로 내원하신 분들은 동탄에서 저희 한의원에만 있는 최신 인바디기기로 최성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열이면 아홉은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먹는 것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때 김치 하나, 감자 하나 생각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나 그렇게 합니다. 또한 음식의 식감과 다양한 맛에 중독돼서 내구조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음식의 다양한 식감과 단짠단짠 같은 맛에 길들여져 그런 음식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허전해서 먹습니다. 음식에 의해 섭식 행동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음식과 감정이 연결됩니다. 음식으로부터 위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전참... 전참시의 이영자가 하루 세번 나는 행복해질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끼 식사를 골라서 큰돈안 드리고 내가 선택해 나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이영자의 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음식과 연결된다면 살은 찝니다.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기름을 더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먹은 만큼 소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먹은 만큼 소모가 안되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시간이 줄어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가지고 갑니다. 움직임이 많지 가 않습니다. 외식을 해도 가서 먹기보다는 배달로 먹습니다. 예전에 비해 육체적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살은 점점 더 찌기 쉽고 빼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